저거 봐다지금 이쁘다 지금 제일 돼, 처음. 태어나서 처음 머리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다에 자르자 지 머리가 너무 긴데 지금 <웃음> 머리 봐 대신 다에는 자르는 거야 약속 아빠랑 오늘은 집에 가자 우리 지 머리 처음으로 자르네 s c r a canal!